여러분 안녕하세요 스타 먹뱀입니다 잡티가 많은 얼굴형이기 때문에 그리고 모공도 굉장히 넓, 넓잖아요 그래서 커버력을 굉장히 요하면서도 빠르게 아침에 퀵으로 바를 수 있는 그런 파운데이션 브러쉬를 추천을 드리려고 이영상을 켰습니다 더블 래스팅 에뛰드에서 나온 이 제품 있죠 얘 굉장히 무질이 부드러우면서 이 두께감 자체가 굉장히 두껍기 때문에 면을 이렇게 발랐을 때 금방 퀵으로 이렇게 발릴 수가 있어요. 결이 남지도 않으면서도 굉장히 아침 출근길에 바쁠 때진짜 제가 요새 데일리로 사용하고 있는 아이템이기도 하거든요. 제가 여기에서 초보자분들이 사용하시면 괜찮을 브러시들이랑 그리고 이제 때에 따라서 바르면 괜찮은 브러시를 제가 추천을 드릴게요. 피카소 제품이나 이안 그리고 이거는 꽃에 그리고 봄에 이런 식 그리고 이거 더풀랫이런 가지고 있는데요. 종류가 뭐 이렇게 생긴 브러시들이 있고 이렇게 넓적한 브러시들 이 있죠. 이런 넓적한 브러시들은 모공이 넓거나 아니면 은 저처럼 좀 빨리 바르시길 원하시거나 아니면 초보자분들이 바르시기 괜찮은 브러시들이고요. 그리고 아니면 나는 조금 오늘 시간이 좀 있고 좀 공들여서 화장을 할수 있다. 시간이 좀 여유가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요 브러시를 사용하시면 요렇게 생긴 브러시를 사용하시면 좋습니다. 요런 브러시들은 왜왜 좋으냐면요. 커버력도 커버력이고 얇게 그리고 음 지속력이 굉장히 좋아요. 이렇게. 제가 오늘은 이 피카소 애플 27번으로 한번 파운데이션을 발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걸로 바르는 거는 영상으로 완전 예전에 찍었던 건 있는데 최근에 찍었던 건 진짜 하나도 없거든요. 이거는 결이 남는지안 났는지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이 왼쪽에 하는 거랑 오른쪽에 하는 거랑 자 지금 이쪽은 살짝 제가 발라놓은 상태고요. 이쪽은 지금 아무것도 안 바른 상태거든요. 원 파운데이션 제품을 이용해서 앞면으로 살짝 해주세요. 이렇게 하면 지금 보시면 결이 이렇게 남아요. 그래서 샵에서 아마 메이크업을 받아 보시면 대부분 이런 브러쉬들을 많이 사용하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서 저는 예전에 취업 준비할 때. 몇번 샵에서 메이크업을 많이 받아봤거든요. 그러면 샵에서, 샵에 이제 메이크업 하시는 선생님들이 주로 요런 식으로 바르시더라고요. 빠른 터치감으로 해서 결이 남지 않게. 이렇게 해서. 정말 얇게 커버되거든요 이렇게 보면 정말 소량으로 얇게 레이어드해서 나는 오늘 커버를 정말 얇게 화장을 한듯안한듯 하지만 커버는 완벽하게 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런 날은 요런, 요렇게 생긴 넓적한 브러쉬들을 추천해 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지금 이것도 지금 이사회님이 사용하시는 브러쉬로 이렇게 유명하죠? 이것도, 이거 아까 그 지금 제가 사용했던 피카소 F27번이 제가 제일 처음에 샀던 브러쉬고요 이거는 나중에 가장 최근에 샀던 브러쉬 네. 이거는 아까 그 제품보다는 여기 간격이 짧고 여기가 넓기 때문에 폭이 넓기 때문에 아까 잡은 제품보다는 조금 발이 더 쉽습니다. 그래서 나는 넓적한 브러쉬를 구매를 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아까 그 FB17번보다는 이 꾸셀 파운데이션 브러쉬 제품을 구매를 하셔서 사용해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제가 더 정말 처음에 진짜 예정이었던 제품입니다 피카소 131번 진짜 퀵으로 빨리 바르실 수가 있어요 이런 제품은 지금 엄마의 버고가 많이 나오고 진짜 빨리 퀵으로 메이크업했죠 요 다음으로는 지금 요 제품. 이 제품 f B 1 9번이 제품도 진짜 괜찮아 그리 넓게 찍찍 찍찍 찍찍 찍찍 찍찍 찍찍 찍찍 찍찍 찍찍 찍찍 찍찍 찍